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연기 지망생으로 연기를 해가긴 할 건데 실전 경험을 좀 쌓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연기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그런 업무를 실제 맞닥뜨릴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독립영화를 함께 촬영해 보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드리고 싶어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그 오디션 정보를 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에 들어가셔서 어, 독립영화 관련된 그런 오디션에 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나와 같은 경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현장에서 만나볼 수가 있고요. 또 캐스팅이 된 다음에 독립영화를 함께 제작을 하다보면 소수의 멤버들이 소수의 제작자들이 모여서 영화를 촬영하기 때문에 인맥이 되게 가까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번에도 제작을 할 기회가 있다면 또 다시 지원했을 때 같이 일을 할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질 거고요 또 하나는 저예산으로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페이 부분에 있어서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그 페이를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인맥을 쌓아가고 나와 함께 연기자의 길을 걸어갈 때 도움이 될 사람들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예를 들면 대학생들이 독립영화를 제작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가 시나리오를 만들고 어떤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너무 괜찮아서 소액의 투자를 받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본금을 가지고 영화를 제작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은요. 일반 상업영화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캐스팅이 됐다는 라 얘기는 그 사람들과 알고 지낸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안에 그 학생들이 영화의 길을 갔을 때 나와 같이 성장해 갈수 있는 투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학생일 수도 있지만 향후 몇년 안에는 그 친구가 진짜 감독이 돼 있을 거거든요. 그때 내가 예전에 너와 함께 독립영화를 했던 그 배우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 혹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이 돼도 그 감독이 나를 이끌어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내가 독립영화에 캐스팅이 된다는 얘기는 그 독립영화를 만들려는 제작자 혹은 감독이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이미지에 내가 부합하기 때문에 나를 캐스팅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정확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지도 분석할 수가 있고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고 내가 그 방향대로 가는데 수월하게 갈수 있겠죠. 그 감독이 만든 시나리오에 상상하던 그 이미지와 내가 정확히 부합하기 때문에 날 캐스팅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어느 캐릭터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나는 초반부터 상업적인 작품에 출연하고 싶어라고 여러분들이 발로 뛰어다니면 상업적인 영화나 상업적인 드라마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정말 치열한 로비가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얻어낸 배역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역할들을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저기 나 어디 드라마에 출연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때 어깨에 힘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촬영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겪게 될 모멸감이라든가 무시하는 그런 느낌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 작품, 다른 작품을 하기에 공포감을 만들고 형성해놓고 시작할 수가 있어서 저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독립영화는 소규모의 멤버들이 모여서 영화를 제작하다 보니까 서로가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을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자로서 연기하는 게더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수 있어서 연기에 대한 꿈을 힘들 때더 지속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독립영화를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평범한 감독들 말고 정말 유명하고 잘나가는 자기 세계가 뚜렷한 감독들은요 다른 작품들, 내가 아닌 다른 감독들의 작품들을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리고 참신한 배우를 찾기 위해서 수많은 독립영화들을 보면서 정말 괜찮은 배우를 찾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감독들에게도 연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동 오디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연기 지망생들이라면 독립영화를 돈을 벌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즐긴다는 개념으로, 배운다는 개념으로 계속 지원하셔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낚싯대를 던져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